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람주입니다 아, 다음 프리미티브 셰프로 넘어가보죠. 그 다음에, 아, 스피어 하죠. 스피어. 스피어. 스피어는 서클의 이제 그 연장선으로 보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3.0 하게 되면은 그 R값을 바꿀 수 있겠죠. P는 이제 베이스 포인트가 될 거고. 자, 일단 0,0이기 때문에, 0,0,0이기 때문에 디폴트가 중심에서 이렇게 커지는 영이 나오죠. 최고도 마찬가지로 제가 위키를 찾아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trl F 들어서 우리는 이제 파라메터라고 치게 되면은, 파라메터라이즈 되는 방법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아, 어떻게 보면은, 그, 뭐야, u value, v value를 줘가지고, x, y, z를 드라이브 시킨 다음에, 그걸로 컨스트럭트 하면 되겠죠. 자, 우리도 요패션들을 한번 가봅시다. 자, c 샵 해가지고 어, 만들어 보죠. 어, 또 R값을 집어넣어주고 어떻게 보면 얘도 이제 스케일이 되겠죠? 얘는 뭐야? 더블 더블 주고 아,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위에 하나 페라미터준 다음에 얘를 지금 저는 P로 줄게요. P 자, P P로 줘가지고 제가 포인트 하나 가져올게요. 밖에다가 포인트 하나 여기다 띡 만들고 어,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포인트 연결하고 예 인터널라이즈 할게요.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인트 주면 여기에 시키겠죠. 그래도 여기에 시키게끔 해주고 타입은 포인트 3D. 아둘다 어, 아이템이죠. 리스트 아니죠. 들어가 봅시다. 자 동일하게. 일단, 우리 인터벌을 만들어야겠죠. 일단, UV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더블, 그래서, U 인터벌이라고 만들어주고, 얘는 메스에, 그러니까, 이게 X축이니까, 제가 포토샵을 잠깐 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제가 서클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원이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한 바퀴 삥돌 거잖아요. 톱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 반만큼만 만들면 되죠. 왜냐면 얘가 360도 돌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V 방향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한바그니까 파이만큼만 가면 되고,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서클을 풀 만들어야 되니까 2파이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는 지금 u 같은 경우에는 어, 파이, 2파이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곱하기 2 그리고 그리고 더블 y 인터벌 같은 경우는 그냥 매스에서 파이 해주면 되죠. 예, 뭐3 1 4 1 5 9 2 6어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 우리가 세그먼트를 항상 나눴는데 자보자 여기도 세그스라고 해가지고 세그 아, u라고 주고 세그 세그 g 트 e v라고 주고요 얘들 뭐야? 인티저. e g e r 얘도 i n t 자 그래서 30뭐 30? 30? 처음에 좀 많을 수 있으니까 5개, 아, 8개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좀익스플리시 하기 전에 물론 이제 곱셈 먼저 되고 더셈 되고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로를 다 칠게요. 왜냐면 우리 인터벌 나눠야잖아요. 되 우리가 초기에 인터벌 시리즈 만들고 도메인 만들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 어, 나누기 아 일단 오케이서 꺼주고 다시 열면은 패널터가 나오겠죠. 나누기 지금 아 세그 유를 주고. 저는 세그, V를 줄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음, 우리가 아까 서클에서, 이 서클에서 하나가 모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포인트 만들 때, 하나,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으면은, 마지막은 또 하나 여기랑 겹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풀서클이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끝나버린다면 이렇게 오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첫 번째 걸다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인덱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줄게요. -1. -1.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어, 안 해줘도 되는데 해주죠.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된것 같아요. 한번 루프 한번 돌아보죠. 자, 제가 프로그래밍은 반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int u로 해줄게요. u는, 아, I, i로 해주죠. i. i는 0이고, 얘가 얼마큼 그, 저걸 하냐면, seg u, 얘요얘얘만큼 예. 점프를 하는 거죠. 걔, 될 때까지. 컨디션이, 그, true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주세요. 우린 double for 으로갈 거니까. 얘는 J로 주고, 얘도 J로 주고, 세게 V로 가고, J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만들어주면 이렇게, 일단 루프가 형성이 됐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U, 일단 여기서 하나도 시켜보죠. 더블 X가 필요하고, 더블 Y가 필요하고, 더블 Z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이 값이 있어야지 나중에 포인트를 만들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위키밖에 들어가면은, 사인 코사인이죠. 자 해서 s 에 사인 에타가 아, 음자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다 또 하나 만들죠. 저는 이거를 압축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따라하기 편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와 주세요. i 곱하기 u interval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각각의 값들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V 해가지고, 얘는 V 인터발인데, 얘는 J로 가져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져요. 밑에서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다쭉 돌겠죠. 그 위에 쭉 포인트가 돌고, 또그 위에 포인트가 쭉한 바퀴 돌고, 또그 위에 포인트가 쭉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UV가 이제 명확하게 데이터 스톡처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서 제가 u 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메스 해가지고 코사인 래서 v 를 넣어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 해가지고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해줄게요. 코사인, 코사인, 이거는 코사인이었죠. 자, 사인,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볼까요? 코사인, 아사인 코사인, 코사인, 오케이. 이게 이거네, 이거네. <웃음> 잘못했네요 자자 자, 이렇게 됐죠? 코사인이 두 개고 이리 이제 서클을 만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아,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 만들어줘야 되죠 바깥에서 포인트3D 해서 아이고 이게 아니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는 리스트 3D PTS 해가지고 포인트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포인트3D 해서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pts 해가지고 add 한 다음에 아, 그냥 p라고 해주고 바깥에 하나 만들어주죠. 포인트 3d p는 new 해서 포인트 아, 3d 한 다음에 xyz 세마이클론 해주고 a는 P, p는 pts 해가지고 뽑아보죠. 자 에러가 났습니다 자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슬래시 두번해서 패널 뽑아주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죠 자딱 보면 스펠링 에러 같은데 지금 아 Y가 아니라 V죠 네. V 인터벌 됐고 됐고 자 플레이 시켜주게 되면은 73번에 음 지금 EP랑 EP랑 지금 부딪히네요 그죠 이미 어자인 되어 있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템프라고 해도템프피라고 해줘보죠. Temporary Point 플레이 시켜주게 되면은 포인트가 나왔나요? 오케이. 자. 볼까요? 아, 알값을... r 알값은 아, 아직 안됐구나. 이렇게 세그먼트를 주면 이렇게 나오죠. 오, 오, 오케이. 그럼 거의 뭐 9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쭉, 아홉 개, 열 개. 어, 음, 잠깐만요. 뭐가 좀이상 있는 것 같은데. 자, 여섯 개. 자, 텃비로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자, U, V, U 방향이랑, 아, V 방향. 이게 링크 파라메틱 링크가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디버깅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열어주고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여섯 개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4개. 여기 약간 제가 그 헷갈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죠. 곱하기 2가 U방향이 어쨌든 가로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고 V방향이 세로야. 그쵸? 그렇죠? 그래서 V방향이 V고 V인터벌이 나오고 V인터벌이 나온 다음에 그쵸? 그렇죠? 이만큼 점프를 하면서 돌고 이게 V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방향이 나오고, 자, 어, 개. 아 이거 값을 제가 잘못 넣어준 것 같네요. 자, V, V, V가 들어가고, 유, 유방향이 들어가면, 자, 아 이제 되도 됐네요. 이게 아 제가 자, 잘못했네요. 숫자를 거꾸로 넣네요 자, 그러니까 u 방향을 먼저 해주고 v 방향에서 사실 이게 이렇게도 상관 곱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할까요? 아무래도 u가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제가 그 수학 그 공식을 잘못 한것 같은데 인터프리테이션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나 곱셈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하면 사실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좀더 보기 편하죠. 자, u, u 방향, v 방향. 그래서 플레이시켜주면 똑같고 보시면은 그 이게 위축이 버티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뭐 개, 뭐한개 아무것도 안 나오고 두 개, 세 개, 네개쭉 이렇게 버티컬이 개수가 나오고 이거는 뭐야 그 유방향이죠. 그러니까 홀리전탈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탑뷰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네. 자 제대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 된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봅시다 아, 우린 지금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었잖아 이 포인트에다가 이제 그... x, y, z 그러니까 플레인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p. 해서 z 아, 아... x 아이고 아이고 뭐하고 있는 거냐 플러스 p. y 플러스 p. z 플러스 해주게 되면 이제 그 포인트에 달라붙겠죠, 여기에.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포인트를 움직이면 이제 이이 이이 스피, 스피어가 따라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R값, Reduce 값도 우리가 안 했네요. Reduce 값은 뭐 간단하죠. 여기다 곱하면 되죠. 근데 곱할 때 어떻게 곱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일단 이 R값을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다, 여기다 해주는 게 그냥 편하겠다. 곱하기 R. 그죠? 또, 곱하기 R. 곱하기 R. r 그러니까 a d 디우스를다 곱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플레이를 시키면은, 요렇게, 요렇게 되죠. 해서 얘랑, 얘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거 동일하게 추출할수 있어요. UV 방향으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첫 번째 제가 시리즈로 기본적인 거 올려드리고,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주로 추출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은리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고, 아, 네,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UV방에 똑같이 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스피어 설명해 드릴 때, 결국 이게 플레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각형 플레인. 그러니까, 사각형 A4 용지가 말아가지고 적은 거라고, 지금 우리가 27개의 그 X축으로, 그러니까 X축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홀리젠탈, 이게 여기 이게 지금 포인트 세보면 27개거든요. 이 밑에도 한 점처럼 보이지만 얘도 27개예요. 그래서 걔네들 쭉 연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UV 커브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어디 보자. 일단 포인트를 갖고 왔고 아, 어 그냥 이번엔 또 시샤 컴포트 넌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시샵 해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A를 가져오고 pts 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얘는 리스트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 해가지고 포인트 3D로 바꿔주고 자이 상태에서 이제 포인트를 가져왔죠 자 여기서 아, 저번에 어떻게 했더라 lino.geometry.surface인가 그래서 포인트 그리드로 만든게 있었죠 아, 뷰렙으로 가보죠 뷰랩에서 포인트, 에 크리에이트 프롬 포인트라고되어 있고, 아 이거는 사각형이죠. 코너 포인트 갖고 만드는 거니까, 음. 다시 서피스 가 보면은 잠깐 넓스 서피스에 가보죠. 넓스 서피스에 치면은 여기 있네요. 아, 아, 크리에이트 커브 원서 피스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얘들 다 커브가 있어야지 만들어진 애들이 있고, 요거, 요거 볼까요? 오케이, 이거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걸 저다 기억하는 게 아니어서, 일단 PTS 들어가고, 그 다음에 UV U 방향 들어가고, V 방향 들어가야겠죠. Degree 33 주고, 자, 계해서 A는 해가지고, 봅시다. 여기서 U 만들어주고, B 만들어주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인티저. 그리고, 인티저. 됐죠? 동일, 동일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지금 이게, 이렇 이상하게 나왔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UV가 그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데이터를 컨시스턴트하게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일단은 얘를 한번 10으로 바꿔볼까요? 10, 10 하니까 제대로 나오죠? 10, 10 하니까. 물론 이제 이, 뭐야, 그, 씸 부분이, 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끝과 끝부분이 모인 게좀잘안 맞았는데. 일단 뭐 이거는 차치하고 이건 일단 우리의 지금 중요한 점이 아니니까 나중에 뭘로 생성, 생성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됐죠 음... 이게 유리가 또 뒤집힌 것 같은데 일단 비랑 유를 놓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우리 갈 길이 멀으니까 일단은 해보죠 오케이 자 유랑 비가 뒤집혔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고 얘같은 경우는 지금 세그먼트 를 적게 주면은 얘가 그 컨트롤 포인트 역할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세그먼트가 많아지면 거의 뭐원에 가깝게 나오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서피스를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또 이제 만들어보죠 이번 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음. 사각형 패널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 여러분들 메쉬 콘스트럭트 할 때도 같이 쓰는 방법인데 그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스피어가 크게 하나 있다고 친다면 이 결국에는 우리가 점들을 쭉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가겠죠. 여기도 쭉 가고 쭉 가고 밑에도 있고 그래서 얘랑 얘랑 연결되고 또 얘랑 얘랑 연결되고 얘랑 얘랑 연결되고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사각형이거든요 얘도 큰 사각형이지만 얘도 사각형이에요 우리가 이런 패널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갖고 만들 때 물론 얘도 이렇게 사각형이지만 우리가 포인트 포인트 그리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예요. 레퍼 a 젠테이션이 똑같은 거예요. 둘다 똑같은데 그냥 이제 이 포인트들이 3차원 공간상에 어디가 있냐. 하지만 UV는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인스펙션 해보면은 여긴 0,0이고 여긴 1,1이에요. 리 파라메트라에서 되어있으면 얘도 쓰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친다면 여기가 0,0이겠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빙 돌아서 뒤로 돌아와가지고 저 위가 1,1이겠죠. 그럼 얘는 여기에 매치되고 얘는 여기에 매치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이제 해볼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메쉬라든지, 포인트 커넥티비티를 컨스트럭션 할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고, 일단 한번 보죠.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포인트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갖고 와볼게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갖고 와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따로 프로세스 쓴거 없고, 쭉 인터, 그, 그, 오더대로 갖고 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닫아주고, 그, 그쵸? 여기는 V가 되고, 여기는 U가 되겠죠? 예. 네. 사실 얘네들 필요 없고, 왜냐면 우리는 지금 포인트를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얘도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죠. 그, 뭐야. pts에 어떤 특정 인덱스가 들어가는 데 되겠죠. 2 0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아, 인덱스라고 칠게요. 인덱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일단 얘는 이렇게 놔두고, 이걸로 먼저 한번 인스펙션 해보죠. a는 pts, pts 해가지고, 인덱스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 자, 여기서 인덱스 하나 만들어주고 인덱스 그래서 제가 한100 정도 칠게요. 음 뭐야 아무것도 안되네. 음. 자, 오케이. 인덱스의 타입은 인티즈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볼게요. 스피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포인트에다 스피어 만들고 좀0 0 0 스케일 다운을 해가지고 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죠 쭉 스케일 다운 해가지고 전체 여기 스피어에서 일단은 0으로가인인스스0좀좀키키울요좀좀키 키우고 요렇롬자 인덱스 0이죠1 2 3 4 5 6 7 8 9 1 0 지금 몇 가지 있어요? 26가지 좀 줄이죠? 얘를 10으로 할게요. 10, 제가. 자, 10, 10으로 고정시킬게요. 10, 10으로 고정시키고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자, 지금 여기 시, 지금 10번째 포인트, 즉 인덱스 9번째까지는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지금 이거를 제가 좀 줄일게요. 혹시나 뭐 여러분들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줄여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음 제가 나중에 이거. 강의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뭐 쓰실 분들은 쓰시고 지금은 대충 이렇게 그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게 원인데 이 포인트들이 3차원에서 어떻게 공간상에 매핑이 되느냐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에 중요한 건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1차원에 사는 사람은 1차원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2차원 사는, 사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포인트 그리드들이 있어 자. 이게 있는데 대0 네, 1 2 3 4. 그죠? 5 6 7 8 9쭉 나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유 방향으로는 몇을 졌냐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유는 다섯 개예요. 다섯 개. 자, 다섯 개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1을 해야지 깨지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위방향으로는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기도 다섯 개죠. 예. 그러면 은 지금 인덱스가 0, 1, 2, 3, 4한 다음에 돌아서 한칸 위로 올라가서 5, 6, 7, 8, 9 이렇게 인덱스가 되는데 제가 얘만 인덱스를 해볼게요. 얘.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어떻게 인덱스를 하냐면 자 일단은 인덱스는 콜 a l 지금 이 V넘버에 곱하기 U넘버를 해주세요. 자 여, 여긴 0이니까 어쨌든 0이고 1이면은 뭐야 5가 나오겠죠? 5 그쵸? 네. 그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U넘버를 해주는 거예요. U. 지금 여기서는 아... 어... 0, 1, 2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 곱, 곱했으니까 5고 5랑 2 더하면 7이 되겠죠? 이렇게 예. 인덱싱을 하는건데 이해가 되시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예. 제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하여튼 아,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하게 아까 제가 만들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int 아, k는 k라고 갑시다 k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i 곱하기 j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얘네 나오면 얘네 뭘로 한다 그랬죠 더하기 i라고 했는데 아, i가 아니다. 그, u다, u.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커마를 이제 세마컬러를 찍고 제가 음... 새롭게 포인트 한번 담아보죠 포인트 3D에서 그리고 리스트 해가지고 pts new 해서 리스트 해가지고 포인트 3 d 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pts에서 어, add를 해가지고 더해보죠 바로 그냥 pts에다가 index 자 제대로 나오나 한번 해, 확인해보죠 그럼 제가 예상하는건 뭐냐면 아 pts가 아니네 아웃 시도 해야겠다 이름이 겹치잖아요? 제가 예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얘가 들어오는 포인트랑 똑같은 오더링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오케이 하고 봅시다. 음,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비디오니까 여러분 돌려보세요. 여러분, 자, 67번. 음, 오케이. 아무 오퍼레이션 없어서. 자 그리고 이게 인덱스가 에러가 났네요. 자 u랑 v u랑 v 인덱스 아 이게 아니라 k로 들어가야죠. 네. 자 그래도 에러가 났고 음. 아 여기서 이키 들어가면 안되죠. 당연히 그냥 전체를 뽑아줘야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 A는 나왔고, A 어디 갔냐. 아무것도 안 나왔나? 아, 잠시만요. 아,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날뻔 했네요. 자, 됐고, 확인해 볼까요? 음,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리스트를 받아서 그 인덱스만 빼서 포인트를 만들면은, 얘는 이제 인티저 값이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면 안 되죠. 인티저 값이 들어가서 지금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똑같을 거예요. 언제까지? 10번까지. 그 다음에 11번. 왜냐면 여기 u가 10, 10이니까. 그러면 11, 11번부터는 쭉 돌아와서 30번까지 그 시작점에 딱 도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여러분들 일단 일단 따라오세요. <웃음> 따라오세요 일단. 따라오시는데 지금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다시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 은 이게 자기를 또좀 줄일게요. 뭐지 어. 시켜주고 이렇게 줄여주면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제가 뭐 알고리즘 부분들 강의를 해드릴 때 그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리스트 오브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 오브 리스트 리스트 오브 리스트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포인트를 예를 들면은 지금 2 예를 들면 예를 인덱스 할때 012죠 2그 다음에 01이죠 1 하게 되면은 이 7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리스트 오브 리스트 그러니까 더블 어레이로 만들면 2차원 어레이로 나중에 복셀을 하게 됐을 경우에 3차원 어레이로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리스트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플라은는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하나로 외로 추론해야 되는데, 추론하는 방법이 지금 이러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근데 이, 이 k 정보가 왜 중요하냐. 아까 만들었던 요, 요 인덱스 정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다시 포인트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를 그릴게요. 안에다 좀 더, 레졸루션을 높여주죠. 자, 이렇게, 포인트 그리드가 있으면은, 이게 우리 특정, 우리 포인트야. k라는 포인트야. 그러면 얘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k,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 얘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얘는 k 플러스 1 더하기 이, 이 간격만큼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는 u죠, u. u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k 플러스 u.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얘가 얘랑 커넥티비티가 생기고 또 얘는 얘랑 커넥티비티가 생기고 얘는 얘랑 커넥티비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시 또 넣으면 되니까 커넥티비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만들 때는 여기, 여기, 여기 하나, 여기에서 만들고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서 만들면 되고 유의할 점은 마지막, 예를, 예를 들면 U의 마지막 점, 더 이상 U가 없잖아요. B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점은 더 이상 B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쵸?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실 때까지 좀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처음엔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덱스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은그 예를 저는 k로 안하고 그냥 p0로 할게요. p0로 하고 int에서 p1으로 하고 만들어 보죠. 네개를다 int int p2, int, p3로 한 다음에 다 인터폴레이션 시켜주죠. 아까 p1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 p0에다가 더하기 1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p0에다가 더하기 어, 1 더하기 u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뭐야? p 어, 더하기 플러스 u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이제 그 인덱스 넘버가 오는 거예요. 인덱스 넘버가. 그래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은, 한번 바로 만들어보죠. 그, 아까, 그, 라이노에, 라이노에, 지오메트리에, 그, 뭐야, 뷰렛그 다음에, 서피스, 코너 포인트 아까 봤는데, 아, 서피스로 갈까요? 서피스에, 음 죄송해요. 넛스 서비스였다. 아니야, yes, up, surface. 에 여기 있죠. 코너 포인트. 아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밑에 있다 여기 있다.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 이렇게 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 첫 번째 거 나오죠? 두 번째 거 나오. 죠 얘네들 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럼 PTS에서 p 0로 들어가지고 PTS에서 P 1으로 들어가시고 PTS에서 P 2로 들어가시고 PTS에서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가 지금 도는 거예요. P 3을 넣어 주게 되면 보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NullSurface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만드는 거지 리스트 해가지고 NullSurface 하나 만들어 주고 Surface로 아, 만들어 주고 New. 포인트 음, 3d 에서 아 포인트 3d 가 아니지 설피스 yeah. 해가지고 아, 아유 죄송합니다 리스트 설피스 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a 드를 해주면 되겠죠 s 를 해주죠 s 는 따로 만들어줘야겠죠 No r f a 피스라고 만들어주고 S로 이렇게 메모리 잡아주고 플레이 누르면은 에러가 뜨네요. 잠깐 에러가 뜨냐? 7 0번 오케이 세미콜론 안해줬고 A에다가 써이프로 그냥 넣어버리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자아6 8번 아직 컨디션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컨디션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A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자 끝난 거예요. 이게 뭔지 아, 그래드를 끄고 지금 보시면은 이 포인트에서 하나 더 먼저 간 거야. 그리고 먼저 간 거에서 위만큼 또 올라간 거죠. 이만큼 그리고 이번에는 1이 굳이 갈 필요 가 없죠. 얘를 기준이니까 얘에서 얘, 얘에서 얘, 얘에서 얘를 인덱싱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좀 데이터 스트럭처 부분을 어, 나중에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되게 익숙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픽셀 맵이라든지, 복셀 맵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러분 디자인 프로블럼에 맞춰서 콘스트럭트 할수 있거든요. 그 중에 메쉬 부분은 굉장히, 어 아주, 그니까, 베이직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인덱스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뭐, 썰프 해가지고, 이제 뭐, 끝났네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에러가 없이 바로 잘 나왔네요, 뭐. 그래서 일단 베이크 떠보죠. 베이크를 떠보게 되면, 베이크를 떠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얘네들 각각의 서피스고,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궁금하죠. 갖고 와보죠. 이렇게. 뜯어보면은, 자,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보면은 서피스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 얘를, 어, F10번 눌러볼게요. F10번. 선택해서 F10번 누르면 은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되,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내가 얘를 잡아서 하나 이렇게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 아예 아예 하나 붙어있네요. 삼각형 같네요. 그럼 여기 얘를 제가 어, 언트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언트림에서 엣지를 선택해줘봐요. 아, 얘는 지금 완전히 피팅되네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은 U 방향이 U, V가 0, 0가 여기고 이쪽이 U가 1이고 V가 0예요.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코디네이스템이 몰리는 거야. 그래서 그 v 방향이 그러니까 u 1 v 1이 여기고 u 0, v 0도 여기에 같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몰려있죠. 덴시티가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되게 그러니까 파라메터라이즈하기 좋은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래서. 뭐서클이 지금 사실 이거 나중에 메쉬로 만들어 볼 건데 메쉬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콘스트럭트 는 방법만 달라요 콘스트럭트 하는 방법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피스를 하나 이제 만들었고 텐시드 높여보죠 쭈루룩 높이고 쭈루룩 높이고 우후. 이게 좀 폴리 서피스가 무거워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는 메쉬 쓰는 게 사실 굉장히 빠르기도 하죠 자. 사실, 이거를 제가, 그, 시간이 허락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거를 지금 제가 원 디멘션으로 담았는데, 그, 그, 투 디멘션 어레이로 만드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보죠. 좀 힘들어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 가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얘네들 그룹 잡아주고,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일단은, 뭐 지워주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들어가서,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하나 만들고, 포인트 3D라고 만들어주고, 리스트 하나 만들고, 포인트 3D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만들어주, 되죠. 여기서, 바깥에 리스트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포인트 3D 해가지고, 아, 템프라고 해줄게요, 그냥. 템프. 템플리스트 n 에서 리스트 해가지고 포인트 3D 내친 김에 하죠. 그래야 여러분도 안 헷갈리지. 한 번에 그룹을 잡아서 공부하면 좀 그나마 나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PTS에서 append 시켜주는데 어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은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 얘는 여기 안에서 컨스트럭트를 다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리스트 하나 만들었죠? 이 리스트를 바깥에 리스트가 있어. 더큰 리스트가 있어. 여기에다가 집어 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 리스트가 들어가겠죠. 쭉. 다두 번째 루프에서 또 만들었어요. 얘를 또 집어 넣는 거야. 두 번째에 들어가겠죠. 아까는 하나에다가 계속 주주궁창 집어 넣는데, 지금은 우리가 리스트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 는 특정 n 넘버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0, 1, 2죠. 2, 여기다가 2를 넣고, 두번째에다가는 N넘버를 넣으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거니까 그 엑서사이즈 하는거니까 따라와 봐요. 그 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그냥 넣으면 돼요. 예. 이상 이러면 끝날거야. 오케이. 자 됐고 더이상 우리는 사실 UV가 필요가 없어요. 예, 필요가 없어요. 없이도 돼요. 왜 되냐면 여기서 그냥 인, 데이터 가져오면 되니까 아...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나? 그죠 Array로 들어오겠죠? 포인트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지금 List of l i 로 돼야 되는데 봅시다, 이게 지원이 되나? 이렇게만 들어오는데 어 한번 봐야 보죠 여기서 일단은 이제 이 뭐한거냐면은 기존에는 포인트들을 모아서 리스트로 쌓아줬잖아, 바꾸로 근데 이번엔 포인트 리스트를 갖고 있는 그 다음 리스트를 쌓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리스트 오브 리스트는 따로 이게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죠 이거 이거 제가 됐을 거예요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특별히 에러가 생기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럼 U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PTS 해가지고 처음에 J를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카운트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는 PTS 왜냐면 그 U 방향은 이 바깥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바깥에 리스트를 봐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바깥에 감싸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예, 바깥에 감싸고 있는 큰 애들. 큰 애들의 길이를 먼저 재요. 얘가 뭐 3개야. 그럼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나온 애들 중에서 그 안에 개수는 몇인데? 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개수들. 그죠? 그래서 지금 바깥에 거 개수를 잰 거고 그렇다고 하면 바깥에 거 개수를 잰 것들을 가져와서 안에 거 몇인데? 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일단 유는 없으니까 유는 사실은 요걸로 다 치환돼야 돼요. 요는 이걸로 치환돼야 되고, 치환돼야 되고. 자. 아, 이 잠깐만요. 아, 아,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우고 코멘트 아웃하고 코멘트 아웃 할게요. 자. 62번째 줄가 보면 아, GPT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케이.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 가지고 그냥 시스템 오브젝트로 한번 가보죠. 시스템 오브젝트. 아, 오케이. 음, 이게 안 돼요. 그라스포퍼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컴포넌트가. 이럴 경우에는 그냥 다 c 트롤 x 누른 다음에 그냥 지워버리고 우리 일로 이사가야 돼요. 자, 이사로 오죠. c 트롤 l v 누르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제 스콥이 같으니까, 리스트 오브 리스트. 이건 이제 C샵을 따르니까 그라스포퍼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이 안쪽에서는. 특정 부분은 C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플레이시키니까 에러 안 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음, 동일하게, 포인트 3D 해가지고, 그냥 전 p0를 그냥 가져, 만들어 놓고, 빈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4개를 만들어도 돼요. 1, 2, 3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각자의 포인트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sulf로 a 내주고, a는,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싹다 지워서, 그냥, p0, p1, p2, 어, 어, p2, p3로 해주면 되고 얘네들을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건데 pts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j에 i 자, 됐죠? 아, 왜이러가 떴지? 아, 지금 잠시만요. s가 왜 세마이클론이 없다. 아 그치. 지금 뒤에 영향을 받는건데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됐죠. 일단 이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 좀 해보죠. 그 다음에 플레이 누르게 되면은 에러는 없고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줌하면 뭐것도 없네. 어, 셀프. 셀프. S. 오케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널이 뜬 이유가. 이게 지금 같은 포인트여서, 혹시나 나오나 했는데, 같은 포인트를 집어넣으면 얘 자체가 리턴이 널 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전 플러스 1 하면,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1 하고, 여기, 여기도, 음, 그쵸. 플러스 1을 해줘야죠. 또, 플러스 1. 우, 1. 자, 플레이 누르게 되면, 짜잔, 나왔죠. 예. 동일한 오퍼레이션 제가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얘는 지금 더블, 투 디멘셔널 어레이로 지금 제가 액세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죠, 리스트 오브 리스트. 예. 그래서 결국에는 J가 J랑 I는 뭐냐면 일단 이 마이너스 1씩다 세이프가 더 좋고 J랑 y 는이 특정 값이에요 특정 값막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내가 딱 찍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J, J가 되는 거죠. 여기가. 예. 그럼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는 얘가 아이가된 거고, 그 다음에, 그니까, 러 가로 부분에서 액세스 할 때는 이가된 아, 아, 거고, 이, 이 세로 부분에서 액세스 할 때는 이제 j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j가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로 가라금 요, 요 점이 나오는 거고, j가 하나, 둘, 세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 가라금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j, i는 얘라고 간주를 했을 때, j 플러스 1은 얘고, i 플러스 1은 얘예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려 그러면은 jj 하다가 얘를 어떻게 하, 하려면은 그 i 부분에 플러스 1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i 부분에 플러스 1을 해준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부분 대각선 윗부분 가야 될거 아니에요 다 플러스 1씩 해줬죠 그 말인즉슨 지금 여기서 얘를 액세스 하려 그러면은 플러스 1 플러스 1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j만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볼까요 j만 플러스 1을 해줬죠 i 는 그대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를 가던 간에 이 리스트 루프를 돌면서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하나 더 많이 가고 하나하나 더 많이 가고 이거는 U, V 방향으로 갔죠 여기는 V 방향으로만 하나 더 가면 이렇게 사각형이 파이스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아 이렇게 아, 하시면 은될것 같아요 사실 이 스피어 갖고 도할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한시간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끝내도록 할게요 네 타이핑 열심히 하시고 힘들더라도 힘들 때한번더 타이핑 치시고 한번더 타이핑 치시고 주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타이핑이 잘안 된다 그러면 은 제가 그 가르쳐 드린 그런 그 튜토리얼 워크샵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연관을 어떻게 되치세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코딩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동기부여도 되고 좀더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